우리의 테라 아니 엘린 덕분에 대박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시한 엘린 수영복 하나로 한국에서 팔았던 모든 수영복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로요 하지만 엘린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죠 신작을 낼 때마다 흥행에 실패했으니까요 덕분에 이 회사는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죠 그러나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게임이 대박을 내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180도 바꿔준 게임의 이름은 배틀그라운드 현재는 좀...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임이죠 FPS 게임 아르마2의 모드로서 2012년에 모습을 드러낸 게임, 데이즈 좀비 월드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게임이란 점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팬층을 확보했죠 그리고 게임 모드 개발자였던 브랜든 그린도 이 게임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데이즈 관련 모드 제작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만든 게 데이즈 헝거게임즈 일명 데이즈 배틀로얄 당시 인기 있던 모드들을 조사한 끝에 만든 좀비로 가득 찬 세계에서 배틀로얄을 즐기는 모드였죠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헝거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드고요 하지만 헝거게임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죠 시작 장소의 무기를 몰아넣은 헝거게임과 달리 여러 장소의 무기를 흩뿌려놨거든요 특히 이쪽 장르의 원조격인 배틀로얄에서는 섬의 구역을 사각형으로 나눴지만 이분은 원형 안전지대를 설정했죠 현재 통용되는 배틀로얄 장르의 기본 형태가 이때 정립된 겁니다 그리고 아르마3 배틀로얄에선 좀비를 아예 빼버리면서 완전히 PVP 게임으로 자리 잡았어요 인기는 엄청났죠 하이즈란 게임과 계약한 뒤 배틀로얄 모드를 만들어줄 정도로요 그러나 브랜든 그린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아르마에서는 엔진의 한계로 하이즈에서는 게임 자체가 너무 캐주얼했기에 만들고 싶은 요소를 게임에 구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브랜든 그린은 진호 게임즈 김창한 PD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진호 게임즈는플로리 모바일 게임 개발자를 확보하려고 2015년에 인수한 회사예요 하지만 이분이 만들고 싶었던 건 모바일 게임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그는 경영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전배틀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요 블루홀은 음... 브랜든 그린 데려오면 허락해주지 라며 쿨하게 승인 이후 김창한 PD는 제가 10년 동안 만들고 싶었던 게임이 있는데 같이 만드실래요? 라며 브랜든 그린을 영입하게 됩니다 참 우연히도 두 사람이 만들고 싶은 게임의 방향성이 일치한 덕분이었죠 그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블루홀은 이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덕분에 패키지 게임 개발자 구하기도 힘든 나라에서 이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1년 그리고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런 말도 있었죠 당시 블루홀에게 배틀그라운드는 투자자가 접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접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테라임에더 신경 썼었죠 이 정도면 중간에 프로젝트 안 접힌 게 다행입니다 애초에 개발자님들도 패키지를 10만 장 파는 걸 목표로 개발했었고요 그러나 2010 2017년 3월 배틀그라운드는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단 3일 만에 123억을 벌었고 3년 동안 6,500만 장이 팔렸으니까요 게다가 스팀 최고 동시 접속자는 323만 명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발자님들이 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배틀로얄이란 장르가 1등은 어려워도 1등을 못했을 때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장르라는 점 그리고 모드가 아니라 배틀로얄만을 위해서 제작된 게임은 배그가 처음이란 점이었죠 즉, 이건 배틀로얄 게임이고 그중 최고입니다 라는 건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소규모 개발사였던 진호 게임즈가 순식간에 펍지라는 회사로 독립할 수 있었겠죠 이걸 본 많은 FPS들 그리고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얄모드가 추가된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얄 모드가 추가된다는 소식에 펍지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가 만든 언리얼 엔진 써서 게임 만든 건데 서로 파트너 아니야? 파트너의 게임과 유사한 걸 만들어 무료로 풀어버리다니 진짜 실망이야 게다가 펍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에픽게임스 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솔직히... 펍지가 왜 억울해하는진 알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일단 브랜든 그린이 배틀로얄 장르의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임의 모티브가 되는 건 헝거 게임 더 나아가면 1999년에 출시된 소설 배틀로얄이니까요 게다가 최초의 배틀로얄모드는 아르마2가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포트나이트와 배틀그라운드의 플레이 방식도 상당히 달랐기에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펍지는 소송을 건지한달 만에 소송을 취소하게 되죠 그래도 다행인 건 배틀로얄 게임 시장을 배틀그라운드가 먼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임이 빠르게 그 지위를 잃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많지 않은 사례에 배틀그라운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2020년 4월 30일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 수에서 알수 있듯이 배그는 중국 최고의 인기 게임입니다 그런데 유저가 많아서 그런 건지 핵을 쓰는 유저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중국의 악감정이 있거나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피셜만 얘기하려고요 브랜든 그린은 게임 보안 전문 업체에 따르면 핵의 99%가 중국에서 제작됐다고 하네요 스팀 스파이란 업체는 중국 PC방 업주들은 핵 유저를 거부하지 않아요 재수 없게 PC방 계정이 정지되더라도 다시 15달러 주고 패키지 사면 끝이니까요 핵 유저가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이용료가 그거보다 많을 겁니다 물론 펍지가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중국 유저는 중국 유저랑만 즐기게 만드는 지역락 빼고는 할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결과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펍지는 중국 지역락을 걸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이 2017년 3월부터 중단된 게 원인으로 보여요 판호를 못 받으면 캐시템을 못 파니 판호 받을 때까진 괜한 짓을 하기 힘들었겠죠 모바일 배그조차 판호 없이 서비스를 게시했기에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파노를 받아 중국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배틀그라운드는 파노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배그모바일은 화평정형이란 중국 게임으로 둔갑하고 화평정형 수익의 일부를 저희가 로열티로 받지만 화평정형은 배틀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라며 넘어갔고요 그러나 개발사의 사정은 개발사의 사정이고 유저는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사정이 나왔죠 카카오 서버라는 한국인 전용 서버가 있었으니까요 여기에도 핵쟁이가 많긴 했지만 스팀 버전 배그보단 클린했죠 핵 쓰다 걸리면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제재를 먹였으니까요 하지만 해외에선 답이 없었죠 게다가 해외의 게이머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배그의 컴퓨터 요구 사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PC방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선 괜찮은데 한국만큼 PC방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콘솔 그것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즐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배그가 엑스박스 독점으로 나온 겁니다 게임 하나 즐기려고 40만 원짜리 기계를 또 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상황이었기에 포트나이트는 후발 주자인데도 배틀그라운드를 넘어설 수 있었죠 얘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저사양 컴퓨터에 몇가지 지원했거든요 게다가 기술력 하나는 끝내주는 회사의 게임이다 보니 핵쟁이를 잘 막았고 잘 잡았죠 물론 중국에서 인기가 없으니 핵쟁이가 적은 거지 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결과니까요 당연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게이머들이 대거 배틀그라운드를 이탈하기 시작했죠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엑스박스 기관 한정 독점작으로 출시한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펍지에겐 콘솔 게임 개발 경험이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적으로 기술과 마케팅 지원을 약속했으니까요 게다가 기술 지원을 받았는데 콘솔판조차 최적화 문제로 고생 중인 걸 생각하면 펍지 입장에선 이게 최선이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펍지는 참 속이 탔을 거예요 핵쟁이는 끝이 없었고 경쟁 게임이 점점 늘어나면서 유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야심차게 출발한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시청자도 나날이 감소하는 중이었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인기 게임에서 엄청난 인기 게임이 된 것뿐이니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배그 모바일은 돈을 쓸어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좀... 아쉽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 관련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린 탓인지 배틀그라운드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빠른 편이 아니었어요 특히 배틀로얄 장르 자체의 변화를 따 따가지 않았던 게꽤 컸습니다 포트나이트 에이펙스 레전드 워존에 있는 부활 시스템이나 실력별 매칭 같은 거 말이죠 여기서 부활 시스템은 현실성을 해칠 수도 있으니 없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실력별 매칭이 없는 건... 좀 그렇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의 경우 한판에 필요한 인원이 100명이라 실력별 매칭을 도입하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슷한 실력의 유저를 100명 모으려고 하다 보면 매칭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요 유저가 적은 경우 실력별 매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다른 게임들이 실력별 매칭을 도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비는 핵쟁이를 만나건 초고수를 만나건 똑같이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물론 배그에서도 뉴비는 뉴비를 만날 확률이 더 크지만 초고수도 만나요 실력별 매칭이 있으면 매판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 싫어 라는 의견 때문에 안한 걸까요? 참 아쉬운 선택이네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펍지가 상황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력별 매칭을 기반으로 한 경쟁전 도입을 준비 중이고 백의 e스포츠 리그도 화끈하게 개편했으니까요 핵쟁이와의 전쟁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는 게 중국 정부가 중국 게이머들을 중국 게이머들끼리만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데요?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긴 한데 게이머들은 상당히 반기고 있어요 많은 중국 유저가 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조금 기다려봐야겠어요 준비 중인 여러 신규 시스템들과 변화된 배그 e스포츠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팽빠 Thank mm -hmm. you.